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 2022년 고3 6월 모의고사 해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첫 번째 지문은어 읽기에 관한 질문이죠. 에, 질문이죠 자 한번 읽고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을 읽으려면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의 읽기 기능 그래서 어, 읽기 기능 그리고 어휘력 읽기 흥미나 동기 등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이렇게 세개가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읽기 기능 그리고 어휘력 그리고 읽기 흥미와 동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읽기 요약 추론 등은 읽기 기능에 해당하는 것이죠 자 글읽 그는 능력이 발달하려면 읽기에 필요한 이런 요소를 잘 갖춰야 되는데 자, 읽기 요소들 중 어휘력 발달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어휘력이 높은 학생들과 어휘력이 낮은 학생들 간의 어휘력 격차가 점점 더 커짐이 보고되었다 해가지고 음,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졌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내용이겠죠? 자, 여기서 어휘력 격차는 읽기 양과 관련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읽기 양, 즉, 즉이 나왔네요. 즉은 앞에 나온 내용을 요약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약이라고 적어 놓고 어휘력이 높으면 이를 바탕으로 점점 더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을수록 글 속의 어휘를 습득할 기회가 많아지며 이것이 다시 어휘력을 높이는 거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할수록 공부가 쉬워지니까 공부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니까 공부를 잘하게 되고 잘하니까 또 많이 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겠죠. 그러고 나서 반대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어휘력이 부족하면 읽는 양도 적어지고 어휘 습득의 기회도 줄어들어 다시 어휘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됨으로써 나중에는 커져버린 격자를 극복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해가지고 A까지 읽었죠? 그러면 우리가 A까지 읽었으니까 A에 관한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맞죠? A에 관한 문제는 2번입니다. 2번 한번 살펴볼까요? 자 2번 다음은 어휘력 발달에서 나타나는 매튜 효과를 도식화한 것이다 도식화 했다라는 것은 이제 그림으로 나타내었다라는 겁니다 고3 정도 되면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가 나와있네요 그래프에서는 항상 X축, Y축이 중요합니다 X축에는 학년, 그리고 어, Y축에는 어휘력 수준이겠죠 그래서 아까 어휘력은 뭐에 의해 결정이 된다고 A에서는 읽기의 양에 의해서 읽기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획과 니은은 이제 많이 읽은 애들 그리고 적기 읽은 애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기획은 니은에 비해 읽기 양이 적지만 어휘력은 큰 폭으로 높아진다 읽기 양이 많을수록 읽기 양이 많을수록 어휘력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기획과어휘력 어휘력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지금 그래프에서 살펴보면 이 갭이 커지고 있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작아지죠 자 그리고 니은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 니은은 학년이 올라가면 기획에 비해 적은 노력으로도 어휘력 부족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러기 힘들죠 자 그리고 기억 간 이윤 간에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지능의 차이 뭐의 차이라고 했었죠? 읽기 양의 차이라고 했습니다. 자 5번 기억 간 이윤 간에 어휘력 격차가 점점 커지는 것은 읽기 양의 차이가 누적되기 때문이다 해서 a에 적합한 어, 선택지는 5번이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어, 그 뒤에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읽기 요소를 잘 갖춘 독자는 점점 더잘 읽게 되어 그렇지 않은 독자와 차이가 갈수록 커지게 되는데 이를 매튜효과로 설명하기도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매튜효과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튜효과란 해가지고 개념 설명하겠죠. 사회적 명성이나 물질적 자산이 많을수록 그로 인해 많이 가지게 되고 그 결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차이가 점점 커지는 현상을 일는다 이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었으나 읽기에도 적용된다 해가지고 비닉빔 부익부 현상을 말하는 것 같아요. 맞죠? 그리고 유명한 인플루언서 어 실제로 인스타 보니까는 어 7만을 달성했을 때부터 7만까지 올라가는 데는 뭐 엄청난 시간이 걸렸는데 7만이 되고 나서는 8만까지 하루 그 다음에 9만까지 또 하루 그리고 11만까지 하루 딱 이렇게 3일 만에 11만까지 올라가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도 매튜효과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역접이죠. 글을 읽는 능력을 매튜효과라만 설명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 우선, 우선 나왔습니다. 그럼 첫 번째라는 거죠. 읽기와 관련된 요소들에서 매튜효과가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인지나 정서의 발달은 개인마다 다르다. 개인마다 개인차가 있다. 자 그리고 속도는 시기마다 다르다 시기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1번 2번 예컨대 나왔습니다 예컨대 예시죠 그러면 이 뒤는 읽는 것은 선, 선택이란 말입니다 자 읽기 응미나 동기의 경우 어릴 때는 상승곡선을 그리며 발달하다가 어느 시기부터 떨어지기도 한다 또한 읽기 요소들은 상호간에 영향을 미쳐 메티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해서 또한 입니다 또한 그래서 어, 서, 상호간에 영향을 미친다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가령 해가지고 또 가령은 예시죠 가정 하는 겁니다 읽기 기능이 부족한 독자라 하더라도 읽기 흥미나 동기가 높은 경우 이것이 읽기 기능의 발달을 견인할 수 있다 그래서 어, 다른 요소가 어, 또 다른 읽기 요소를 어, 견인할 수 있다 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앞서 그러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고 나서 어 매튜 효과로만 설명할 수 없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했으니까 매튜 매튜 효과의 장점이나 어, 시사점 의의를 말할 수 있겠죠. 읽기를 매튜 효과로 설명하는 연구는 단순히 진행의 차이에 따라 읽기 능력이 달라진다고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읽기 요소들이 글을 잘 읽도록 하는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어, 지능의 차이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되어 있고 읽기 기능에는 어휘력, 읽기 흥미, 그리고 동기등이 포함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어 읽기 기능에는 글자 읽기 요약 추론이 포함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낚이기가 쉬웠어요 그래서 1번 그래서 아마 이 문제를 틀린 친구들은 어, 대충 자기가 기억하고 있던 걸로 풀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 맨 앞에 있던 선그 문단을 읽는 것을 깜빡하고 이제 자기 기억대로 풀어버리니까 이렇게 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매튜 효과에 따르면 읽기 요소를 잘 갖출수록 더잘 읽게 된다. 맞죠? 이것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읽기 요소를 갖추면 글을 어, 글리는 능력이 발달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매튜 효과는 주로 사회학에서 사용되는 개념이었다. 그래서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사회학에서 사용되었다 라고 나와있죠 자 그리고 일기 요소는 다른 요소들의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거는 어디 나와있습니까 상호간에 영향을 미쳐 매튜 효과와 다른 결과를 낳기도 한다 라고 나와있는 부분에서 알수 있죠 자 그리고 일기 연구에서 매튜 효과는 일기 요소의 가치를 인식하게 했다 가치는 여기 중요한 동력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한 부분에서 알수 있습니다 맞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번 까지 다 풀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3번이 남았죠 3번 보기 의 관점에서 a 를 뒷받침 할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 인간의 사고는 자연적으로 발달하기 보다는 공동체 내 언어적 상호작용에 의 발달한다. 따라서 고차적 사고에 속하는 읽기도 타인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점진적으로 발달한다. 해가지고 음. 타인과의 상호작용으로 읽기 능력이 발달한다라는 게 보기에 관점이겠네요. 맞죠? 그러면 A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거 A는 그 읽는 능력을 메튜 효과로만 어, 설명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이겠죠? 그러면 매투효과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타인과 상호작용함으로서도 발전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적절한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보면 은 읽기 발달 속도는 한 개인 안에서도 시기마다 다르다. 맞는 말인데 이게 가장 적절한 뒷받침할 내용으로 쓸수 없다. 맞죠? 그리고 개인차에 따라 다르다. 이것도 아니고 흥미나 동기 등은 타고난 개인적 성향에서 변하지 않는다. 이것도 아니죠. 개인 일기 경험을 공유하는 사회적 환경에 따라 자 공유하는 사회적 환경 이게 여러분 이거랑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4번입니다. 충분한 시간과 몰입할 수 있는 장소가 주어진다면 혼자서도 혼자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그메튜 효과 그리고 일기 능력, 일기 발달에 대한 지문인 어, 1에서 3번 문제를 한번 해설해 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